순이 왕고 체리 보찌의 엄마 야생 길고양이 순이는 죽었다 고양이와 인간은 운명이다 순이 패밀리와 수빈 패밀리는 운명, 필연, 우연으로 묶여있다 오늘 우리 가족은 고양이 돌연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여러가지 이유로 돌연사를 합니다. 특히 길고양이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우리 순이와 아기냥이들은 길고양이 출신입니다. 순이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주는 사료를 먹던 길고양이가 아니라 야생에서 온갖 짐승들을 잡아먹던 야생 길고양이였습니다. 길고양이의 수명이 아주 짧은 이유, 도련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기냥이 3남매 마지막 3차 예방접종을 맞은 날입니다. 순이 패밀리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지 정확히 81일째 되는 날입니다. 차 예방 접종 마으러 갑니다. 오늘 다맞 병원 으 그동안 병원에 총열4번 다녀왔습니다. 예방 접종으로 여섯 번. 그리고 처음 구조에서 상태 확인하러. 심장 사상 충약 바르러. 중성화 수술 실밥 뽑으러. 모찌가 백신 부작용으로 림핑 신드롬 때문에 망고가 머리카락 먹어 피를 토해서 체리는 알레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이런 이유로 총 8번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 여러번 가면서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순이와 아기냥이들을 구조하고 처음에는 의사선생님 한 분만 계시는 작은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검진을 하고 상태가 양호하니 심장사상충약만 잘 바르면 된다고 하시며 브로드라인을 발라주고 한 통에 3개가 들어있으니 한 달에 한 번씩 발라주라고 하셨어요. 이후 대형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한달 후에 예방접종을 하며 심장사상충약 레볼루션을 발랐어요. 집에 브로드라인이 두개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이 심장사상충 약을 말할 때 레볼루션을 말하길래 다음에 발라주려고 레볼루션을 사려고 했는데 수의사 선생님께 집에 브로드라인이 남아있다고 하니 그거 다 바르고 다음에 레볼루션 발라도 된다고 하셔서 집에서 브로드라인을 한번더 발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순이 배속에서 찐득찐득한 정체 모를 이상한 물체가 한 뭉치 나왔어요. 처음엔 이름을 몰랐는데 오늘 병원에서 알게 되었어요. 네, 애들 지금 다 예방접종 맞았고요. 그 브로드라인으로 우리 순이도 맞추고 했잖아요. 그병 알아냈어요. 그 조충이라는 아, 그 벌레래요. 조충? 네, 그게 되게 위험하대 전염도 된대요. 그 정체 모를 이상한 물체는 이름도 생소한 조충. 조충은 소장에 기생하는 장내 기생충으로 사람에게도 감염된다고 합니다. 만약 순이가 야생 길고양이로 살고 있었다면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우연, 레볼루션, 브로드라인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충이 레볼루션에는 죽지 않아요. 브로드라인만이 조충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조충이 위험하고 전염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당분간은 브로드라인을 사용할 겁니다. 순이가 우리 집에 와서 살수 있기도 했지만 처음에 작은 병원에서 브로드라인이 아닌 레볼루션으로 했다라면 순이는 돌연사하여 죽었거나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몸무게가 3.2kg였는데도 배만 불룩한 게 새끼를 낳아서도 그랬지만 아마도 뱃속의 기생충이 득실득실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기생충을 배출한 후 아직도 배는 불룩합니다. 아마도 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조금 더 신경쓰고 잘 살펴봐야겠어요. 야생 길고양이 순이는 죽었고 수빈이의 집고양이 순이로 다시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은 노약자, 임산부 등은 시청을 금합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는 여기서부터 보시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순이의 몸속에서 나온 조충의 실체를 알려드리기 위하여 어? 이거 뭐 영상으로 뭐 보여드립니다. 순이 그래? 뭐 토했는데요? 이거 봐요. 어. 아, 머리카락 토했네. 머리카락이요? 아닌데? 어. 맞아. 면 먹었는데? 면을 먹을 게 보이세요, 뭐 이어 그럼 뭐예요 이게? 영상 찍어봐요. 이게 뭐예요? 누가 토했냐? 스님 토했다 어... 뭘 먹었네! 근데 이게 뭔데요? 뭘먹을게 이거 토하니? 이거 다 녹음을 챙겨 끙끙끙끙일수도 있잖아 그건 아니, 바... 아니에요! 똥인가? 똥도 인데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뭘까요? 토대인지 알려주면 뭐 아니에요! 똥인데! 길게 하는 거 보니까 뭘 먹은 거야! 머리카락! 아! 털이 뭉친 거네! 아니야요털 뭉친 게 이렇다고요? 털은 아니고 우리 집에 이렇게 생긴 게 있나? 벌레 같 같기... 벌레도 아닌데?